안녕하세요 송환이에요 오늘은 바로바로 달콤한 마카롱 가게를 해볼거예요 손님은 우이 말랑말랑한 찰떡하우스 있잖아요 여기는 이 친구랑 <웃음> 유치원에 제일 마지막에 얘들 아이들 두 명이 해볼게요 우와 오늘 마카롱 가게 요거 진짜 맛있던데, 마카롱. 그럼, 가게 준비부터 해볼게요. 여기 시안이랑 소환이 있죠? 옷을 안 입고 있는데, 가게를 열순 없죠? 먼저, 소환이부터 옷을 슝. 깔라 입히고, 우리 모자도 예쁘게 써주세요. 오, 아주 예쁘네. 그 다음에, 민트 색션이. 민트색 예쁘다 나도 핑크색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나 자리에 톡! 나 자리에도 톡! 옷을 입었으니까 가게 준비 공격적으로 해보자 동물 모양으로 만든 마카롱이야 우리 햄찌부터 해보자 그 다음에는 우리 몽시 디꺼 만들어야지 띵띵띵띵, 띵띵띵. 띵띵띵. 어, 햄찌만다 됐네. 자. 일단 무슨 색깔 해야지? 음. 아! 모양색으로 해보자. 지 오? 나왔다. 그 다음에 우리 햄찌를. 이제 짜라로좀 완성됐어요. 진짜 귀엽죠? 어, 다 됐잖아. 조금 타진 않았겠지? 자, 자. 어디보자. 핑크색으로 해보자. 자. 쥐 와, 몽시리. 몽시리도 완성됐어요. 띠띠 디 띠띠띠 디디디다디디디디디디디 초코 초코 디디디디디디디디 는 보다 색이지 보다. 집. 토깽이예요 새로 나온 캐릭터죠? 집. 조카. 집. 자, 이거를. 여다가 주고, 딱집 뚝! 도그 집 먹었네 완성! 어떤 사람이 거 먹고 기절해버렸대 너무 맛있어서 음시원나때너 차례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깽이시죠끼깽이 마카롱도 있어요 어머! 정말요? 네 그럼 토끼 마카롱이랑 무시개 네. 마카롱 하나 주세요 네 이거 한개당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산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양이 거한개당네 토토 한개당 이거 한 개도 주세요 네 근데 이거 다들수 있겠어요? 네 엄마 아빠가 먹고 싶은 것들 다 사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계산이요 네 고맙습니다 에차. 친구가 여기 맛집이라고 했는데, 여기가 맞나? 몽시다, 넌뭐 먹고 싶니? 망! 망, 망, 망, 망, 망, 이거, 몽시리 마카롱 한 개당요. 무지개 거두개 주세요. 네. 여기요. 네, 계산을. 여기 있습니다. 그럼 몽시다, 가자. 앙쨰 마카롱 한 개가 남았네 누나랑 쪼개서 먹어야지 누나누나 앗쨉쨉쨉쨉 앗쨉쨉쨉 나는 볶으니까 더 맛있다 쨉쨉마카롱들다 팔렸으니까 정서는 끝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응고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엄마가 만드는 만들기 영상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다음에도 또 만나자요. 안녕!